안녕하세요 표 만든 남자 신성조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컨텐츠는 새로운 컨텐츠예요 그림으로 설명하는 PC 부품이라는 컨텐츠예요 제가 평소에 늘 올리는게 표잖아요 표만 보여드리다보니까 다소 지루하고 재미없고 초보자가 보기에는 부적합한거 저도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초보자 보기에도 괜찮고 중수가 보기에도 괜찮은 영상으로 한번 새로운 코너를 만든거예요 그리고 오늘의 주제는 많은 분들이 재미있게 볼수 있는 일체형 수냉 쿨러를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자, 주의사항이 있는데 마우스로 그리기 때문에 당연히 그림은 발퀄이고요 오늘 영상 한번 올려보고 여러분한테 호응이 좋으면 은 다음번에 고정 컨텐츠로 짤 테니까 재밌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 순행하고 공랭이 있다는 건 알고 있죠? 순행은 물을 이용해서 식히는 방식이고 공랭은 뭐다? 공기를 이용해서 식히는 방식이다 뭐 대충 이 정도는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공랭에서 순행으로 넘어간 이유가 뭔가요? 자동차 엔진도 마찬가지요 예 원래 공랭시 쓰다가 순행으로 바뀌었죠 이게 공랭이 성능의 한계에 다다라서 순행으로 넘어가게 된 겁니다 근데 왜 성능의 한계가 다다른지 여러분 잘 모를 거예요 오늘 저는 그게에 스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1년 순행의 한계점에 대해서도. 자 일단 순행을 설명하기 전 앞서 공냉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해 공냉 예전에 많이 쓰던 거는 초코파이 쿨러예요. 아니 여전히 뭐 초코파이 쿨러 쓰는 분도 좀 있을까요? 초코파이 쿨러가 어떤 거냐면은 일단 위에 이렇게 팬이 있어요. 팬이 있습니다. 어 입체적으로는 잘못 그리겠는데 이렇게 위에 팬이 있으면은. 이펜 밑에 뭐 있죠? 방열판이 존재합니다 방열판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두께가 좀 얇았어요 이런 식으로 방열판은 통째로 되어 있지는 않고 표면적 을 넓히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중간 중에 갈라져 있습니다 여튼 아마 뭐 초코파이 쿨러는 대부분 다 보지 않았나 싶은데 요래 생긴게 초코파이 쿨러입니다 이게 CPU 발열량이 늘어나면서 그러니까 전력 소비량이 증가하면서 한번 커진적이 있어요 훨씬 두껍하게 뭐 컴퓨터 오래 다루시는 분도 알까요 이렇게 두껍한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래도 결과적으로는 효과가 그리 크지 않았어요 이게 이유가 있는데 이 방식은 바람이 어떻게 갑니까? 바다고 이렇게 뿜어져주죠. 그럼 뜨거운 바람이 어디로 갈까요? 바로 빠져나기 좀 어렵고 케이스 내부에 맨돌이 되게 됩니다. 맨돌이 돼요. 물론 배기팬 아주 강력한 거 달아주면 빠져나가긴 하겠지만 그래서 저 단점을 어느 정도 해결하고 만들어진 게 타워형 쿨러입니다. 타워형 쿨러는 어떻게 생겼냐면 은 이렇게 생겼어요. 아, 일직선 그리기 힘들다. <웃음> 대충 앞에 부분은 펜이고, 마찬가지로, 그, 자연적으로 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으니까, 강제로 펜으로 시켜주고요. 뒤에 부분은 여전히 적층형으로 되 있는 방열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가 장점일까요? 일단, 뜨거운 바람이 뒤로 바로 뿜어져 나갑니다 이거 아주 중요해요 왜 중요한데요? 바로 빠져나가면 뒤에는 케이스 팬이 있거든요 케이스 팬이 이 뜨거운 바람 외부로 바로 뿜어주잖아요 그러니까 내부에 비교적 뜨거운 바람이 덜 나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이 두께를 이 두껍게 만들기에도 좀 용이합니다 왜 두껍게 만들까요? 두껍게 만들면 표면적이 넓어지잖아요 표면적이 넓어진 보다 방열판이 커진만큼 빨리 식혀주겠죠 당연한거죠 네. 커진만큼 빨리 식혀주니까 이렇게 세워두면 은 아까 높이를 높이는 것보다는 월등히 유리한 방식이 됩니다 바람 방향도 좋고 성능을 증가시키기도 편하고 다만 이 두께를 무작정 늘리는거는 소용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이 바람이 아무리 강력해도 뒤로가면 뒤로가서 힘이 빠지잖아요 맞죠? 그리고 흐르는 바람이 점점 뜨거워지기도 시작하고. 그래서 길이가 어느 수준에 다다르면은 뒤로 아무리 길어져봤자 효과가 그리 커지지 않습니다. 아, 성조님. 그러면 펜더 강한 거 쓰면 되잖아요. 펜을 그냥 강한 거 쓰려면 이거는 좀 문제가 있죠. 왜? 소음이 커져요. 여러분, 혹시 5,000rpm 짜리 산업용 펜 써본 적 있나요? 그거 키면은 딱 헤어드라이기 강풍 소리 납니다. 그 소음 감당하면서 컴퓨터 쓸수 있어요? 어렵죠. 그다보니 더더 높은 풍량풍압을 만들기는 힘들고 그리고 그 풍량풍압이 높지 않은 이상 이 뒤에 사이즈 키워봤자 큰 의미가 없고 그래서 한계점이 다 나는거죠. 특히 여러분 공랭대장 쿨러가 어떻게 생겼어요? 이게 메인보드라 쳐요. 메인보드라 치면 은 공랭대장이라 불리는 농협이라고 불리는 쿨러가 있어요 D15가 있습니다 NH-D15 그거 한번 검색해서 보시면은 걔가 진짜 어마어마한 사이즈인데요 자 이게 풀사이즈 보드인데도 불구하고 걔 달면은 이렇게 돼요 밑에 막 그래픽카드 닿기 직전되고 앞에 메모리 소켓 한개 아니면 두개정도 가려요 여기 메모리 소켓인데 이게 다 가려져요 그러니까 얘 사이즈는 이만하다고요. 어마어마하죠? 몇몇 보드에는 뒤에 간섭 생겨서 못 달거나 아니면 은 여기 백플레 닿는 경우도 있고 튜닝 메모리도 못 쓰고 아주 불편한 상황이 생겼어요. 케이스 이만한데 이 안에 따시만한거 집어넣으니까 아, 이거 더 이상 물리적으로 키울 수도 없고 골치가 아파진 거죠. 그래서 생각해놓은 게 순행이에요. 순행은 뭐 어떻게 다릅니까? 당연히 모신 분이 있을 테니까 어, 그림 한번 그려드릴게요. 순행은 이렇게 원래 펌프 부분이 있어요. 중앙에. 펌프는 뭐 네모난 경우도 있고 두, 둥근 경우도 있는데 그건 중요하지 않고요. 여기 펌프가 있으면 여기에 입출구 배출구 두 개가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렇게 여기서 호스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호스로 연결되어 있고 이 호스에는 라디에이터라고 불리는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라디 사이즈는 음... 여러분 사는 제품에 따라 뭐다다를거예요 여튼 대충 그래드릴게요 이게 라디인데 이 라디는 그 케이스 밖으로도 뺄수 있고 보통 케이스가 이렇게 있으면 케이스 정면이나 상단에 달 수가 있어요 여기 달든 여기 달든 달아서 이 펌프에 이렇게 연결해서 쓰는 거죠 얘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이런 방식으로 달면 어, 여기서 찬물이 내려와서 이 펌프를 돌면은 뜨거운 물이 돼서 밖으로 나가거든요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 이 뜨거운 게 어디로 갑니까? 이 라디안으로 이렇게 머무르게 되겠죠 그리 밑에 펜을 달면 어떻게 돼요? 밑에 펜을 달면은 어? 뜨거운거는 밖으로 빠져나가겠네요? 그러니까 내부 온도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다가 이, 이런 내부에 장착할 수도 있지만 외부에도 장착할 수 있고 여기에 아마 구멍 뚫렸는 케이스 간간히 보셨을까요? 여기서 뺄 수가 있어요. 호스를긴호스 이용해서 이왕, 빼서 외부에 뭐 모라같은 커다란 라디를 달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게 기본적으로 외곽에 빠져있으니까 다른 부품에 간섭이 없는거야 사이즈 좀 키우더라도 막 3열 라디 이만한거 달더라도 어디 뭐 간섭줄 때가 있나요? 그냥 여기서 호스 딱 연결해서 펌프만 연결되어 있으면 되는데 맞죠? 딴데 간섭줄게 거의 없죠 여지가 그다보니 이 라디를 사용하면 가장 좋은 점은 그겁니다 표면적을 아까 표면적을 못 높인다 그랬잖아 공냉은 공냉은 더 올릴 수가 없는데 순행은 어떤 방식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더더더더 더 높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라디가 두께가 일반적으로 마이, 많이 쓰는 거는 25에서 27mm인데 커 수행력 가면은 막 50, 60 넘는 애들도 있고 거기에다가 음... 일체형 수행 플러도좀 두꺼운 애들은 저희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20 내외가 아니라 40, 50된 애들도 있습니다 뭐 국내 수입은 거의 안되지만 하여튼 그 덕분에 결국은 한계를 타할수 있다는 거죠. 아니 표면적이 뭐가 그리 중요한데요. 당연히 중요한 거 아니에요. 표면적이 크면 클수록 뭐다? 여러분 그 무지 더울 때 있잖아요. 내가 털을 수고 있어. 근데 팔만 걷어도 좀 시원해지지. 거기다 목 내놓으면 더 시원해지고 다센도 내놓으면 시원해지고 똑같습니다. 밖으로 외부로 노출된 부분이 많은 을수록 외부 온도가 내 내부 온도보다 차가울 경우 몸이 식혀지는 거잖아 이것도 라디도 노출되는 부위가 많으면 많을수록 팬으로 바람만 충분히 뿜어주면 좀더 빠르게 좀더 많은 발열량을 식혀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순행이라는 게 유리한 거예요 발열 해소에 근데 자 여기까지는 이제 잘 이해됐을 겁니다 근데 안타까운 경우가 좀 많아요 뭐가 안타까운데요 성전님 어일열라디 있죠 1열라디 얼마인지 아세요? 1열라디 진짜 미니멀한데 뭐한 요만하고 2열은 뭐 저거 두 배일 테니까한 2마라 쳐요. 이 1열라디는 효과가 클까요? 짤까요 아, 이건 당연한게 효과가 별로 없어요. 1열라디 표면적은 끼게 해봤자 어지한 공랭쿨러 타워형 쿨러랑 별 차이가 안나요. 아니 그래도 물이 들어가 있으니까 좀 다를 것 같은데요 아니라니까 이게 물이 들어가 있는거는 뭐가 유리하냐면은 일단 열 용량이 크기 때문에 어 빠르게 뜨거워지진 않습니다 열 용량이 커서 그러니까 많은 열을 받아줄 수는 있다는거예요 근데 결국 그열 용량이 가득 차면 어떻게 돼요 분출을 못하면 쌓이게 되겠죠 누적이 돼요 결국 이 표면적이 작은 일열은 초기에는 공랭보다 약간 좋게 느껴질 수는 있으나 이라디에 뜨거움이 빠르게 발산되지 않을 경우 표면적이 작아서 공랭하고 다를 바 없는 성능을 보입니다. 1열 라디가 결과적으로 성능이 굳인 이유는 그거예요. 작아서 작아서 그렇습니다. 근데 그거 잘 모르시고 1열 라디를 그래도 공랭보다 좋은 줄 알고 쓰신 분도 많더라고. 얘는 기본적으로 음 티인 타워라고 하죠 투타워 타워가 두개 있는 그런 공략하고 비교하면은 밀려요 이 방류판 커다란 애들 어세신 3라든지 아니면은 그 D15 아니면은 뭐 c n p s 20X 이런 거 이런 거랑 비교하면은 그냥 밀려요. 표면적 얘네보다 작거든요 그러면은 그 순행의 시작은 2열부터겠네요 2열쯤 되면은 그래도 어지간 공랭보다 좋을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대부분 2열은 어지간한 공랭보다 좋습니다 근데 이것도 무조건 맞는건 아니에요 왜? 싸구르 2열은 여기 들어가는 펜있죠 이 펜이 성능이 떨어져요 펜 성능이 떨어지면은 표면적 커봤자 뭐합니까? 시켜주지를 못하는걸 그래서 또 너무 싸구려 2열 240mm 쓰시면 은 이런 공랭 대장보다 떨어질 수 밖에 없어요 공랭 대장급은 펜 구린거 들어간 애들 잘 없거든 이런 트윈타워 방식 내가 지금 얘기했던 어세신3나 D15나 뭐 CNPS 20X 얘네들은 펜이 아주 풍량이 좋은 애들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뭐표면적이 예, 얘네들하고 얘네들하고 비슷하거든요 얘네들 트윈타워니까 비슷한 경우 펜 성능에 자지 유지하게 되고 펜 성능이 떨어지는 싸구려 2열 순행은 답이 없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또 280이 되면 달라져요. 280은 기본적 140mm 펜두 개잖아요. 그럼 옆으로 2열이라 해도 좀더 길게 튀어나오겠죠. 이만큼 튀어나오고 밑으로도 뭐다? 이만큼 좀더 나오겠지. 사이즈가 훨씬 큽니다. 이 정도로 사이즈가 커지면은 사사상 공랭에서는 이정도 표면적 가진 애들이 없어요 280 수준에 되는 표면적 가진 애들이 거의 없습니다 240 표면적보다 음한 240이 100%라 치면 한 130% 가까이 높아요 표면적 자체가 많이 큽니다 많이 크기 때문에 이거는 따라가질 못해요 근데 다 140mm 펜은 대부분 120mm 펜보다 월등히 높은 풍량 풍압을 제공합니다. 1 2 0 m m 팬에 라디로 많이 쓰이는 애들이 50에서 70 정도거든요. 근데 140에 라디로 많이 쓰이는 애들은 기본적으로 60 미친 애들 잘 없어요. 60 정도에서 높은 애들은 110 단위까지 올라가요. 110, 120까지 올라가요. 이런 식으로 좀더 많은 풍량을 제공하기 때문에. 280쯤 되면은 지는 놈이 거의 없습니다 그럼 이게 360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360은 또 다르죠 360은 뭐 이거 폭이야 똑같겠지만 길이가 훨씬 길어지죠 길이가 훨씬 길어지면서 라디 사이즈가 뭐 이만해진다 어 그럼 성전님 3열이 제일 좋겠네요 근데 3열하고 또 280하고는 별 차이가 없어요 280하고 3열하고 딱 9%인가 차이 날 거거든요 표면적이? 9% 차이 나는데, 280 140mm 펜이 성능이 좀 월등한 애들이 많아가지고, 120mm 펜 3개 합친 거보다 나은 경우도 있거든요? 얘네 평균 얼마예요 그럼 60이라 치자. 60이라 치고, 3개면 참 얼마입니까? 180이잖아. 아 그냥 산술적으로 대충 봤을 때. 어, 풍, 량이 130, 180입니다. 근데 얘는, 얘 평균 얼마입니까? 아, 얘는 평균 좀 내기도 어려운데, 대충 한, 음, 85, 90 차이 정도 잡죠? 90으로 편하게 잡고 2개면요. 180이지 벌써 똑같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비슷한 성능이 나올 수 있고 혹은 이게 뭐 지금 내가 적은 것 중에 제일 높은 110짜리라고 러면 220이니까 어지간 3년을 씹어먹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순행을 선택할 때는 순행의 장점이 뭐였다? 어 이거죠 공랭은 결국 어, 표면적에 한계 때문에 어, 성능 증가가 더 되기 어렵다 그래서 순행이라는 게 생겼는데 사실상 120mm 1열은 일렬, 어, 어지간한 타워형 표면적밖에 되지 않으니 순행이라 해도 좋은 공냉보다 낫고 240mm 쯤 되면 대장급 공냉 쿨러와 표면적이 비슷해진 그래서 충분히 좋은 성능을 발휘하나 기본 펜에 따라 대장급과 비교하면 비교하면 엎치락 뒤치락 합니다. 360 혹은 280쯤 되면 진짜 진정한 순행이라 말할 수 있겠죠 공랭의 단점을 어느정도 보완한 보완이야 하지만 뭐저360 280도 음 펌프가 엄청 구리거나 아, 아니면 아팬 성능이 구리거나 그러면은 공랭 대장한테 지는 경우 있어요 어느 정도 그 평가가 좋은 제품 쓰시, 쓰시고요 그리고 순행을 제대로 써먹겠다면 최소 240 이상 그리고 권장은 280 이상 쓰시는게 좋은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림을 대충 그려보니까 어느정도 이해가 되죠? 아 물론 <웃음> 생각보다 아 이건 뭐 뻔한 내용을 얘기하는 거라서 도움이 안 됐네요. 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만, 컴 초보분들은 뭐 재밌게 한번 새로운 지식을 십도 할수 있었을 거고, 중수분들은 뭐, 봤던 거 다시 보는 느낌이긴 하겠지만, 어, 확신을 가질 수가 있겠죠. 대충 이런 내용을 알려드리려고 오늘 영상 한번 제작해 봤습니다. 아, 그리고 한마디만 더 하자면은, 음, 순행 있잖아요. 펌프 쓸 때, 어간 가면은 80% 이상의 RPM으로 쓰세요 이거 모르시는분도좀 있던데 80% 이상의 RPM으로 안 쓰면은 펌프 성능저하가 심각합니다 물이 순환이 빠르게 이루어져야지 이 기포도 없어지고 그 순행이 원래 가득 차있지 않거든요 기포도 없어지고 근데 다 뭐다? 라디에이터가 빠르게 열을 식힐 수 있는 거지 소음 때문에 저는 펌프 50%로 써요 막 60%로 써요 이러면은 온도가 음, 크라킹 기준으로 한 15도 20도 가까이 높아지더라고요 답도 없으니까 펌프는 조금씩 급더라도 웬만하면 은 음, 거의 최대 RPM으로 쓰시고요 그리고 이 문제 때문에 어지간 공룡보다 순행이 시끄러우니까 어, 저소음을 원하시면 순행을 어지간 피하셔야 됩니다 그런데다가 순행 안쓰면 고사양 CPU 쓰기가 어려우니까 예를 들어 590X라든지 아니면 11900K 같은거요 어, 사양을 좀 낮추셔야 되는 그런 부상사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공냉으로꼭 짜시겠다면요 자 오늘의 내용은 여기까지였고요 충분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번엔좀더 다듬어서 좋은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분 빠이빠이